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자분들은 요 내가 누군가하고 사귀지 않더라도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참 기분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남자가 내 친구의 전화번호를 받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요 어떤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싶어질까요?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룰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남자는 요 자기 눈에 섹시한 느낌이 드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을 수 있고요 어떤 남자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청순하고 귀여운 느낌이 나는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형에 부합한다면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받아가고 싶겠죠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 나라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예전에 길거리에 나갔을 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요한 명도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 술자리에 갔어도 옆에 테이블에서 다른 남자들이 관심을 가져오는 정도도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내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자들이 조금 더 다가오겠냐고요. 그 여기서도 요 남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오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? 지금 그 남자는 요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까요?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요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전에요. 전화번호를 물어보러 갈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가 뻔뻔해서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요. 대부분의 남자들은요. 뻔뻔해서가 아니고요. 용기를 내서 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.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.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커지면 당연히 전화번호를 물어볼까라는 의지도 꺾을 거예요. 그런데 뭔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면요.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서 나에게 시도를 해보겠죠.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요 어떤 여자에게 용기가 나고 용기가 꺾일까요?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단순해지시나요? 나는 분명히 예쁜 여자예요. 그런데 내가 너무 도도해 보이고요. 너무 아름다워서요. 남자가 자기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분명히 용기를 내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안 다가올 수도 있겠죠. 근데 반대로 요 예쁘기는 한데 요 너무 도도하고 드세 보이니까 강해 보이니까 자기가 다가서면 자기가 자꾸 초라해지거나 위축되게 망신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가서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다가오는 그 남자 취향에 어느 정도 부합은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진입장벽이 없어야겠죠 그 진입장벽을 없애는 방법은 요 내가 너무 튀고 강한 느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고 여린 느낌이 나는 여자에게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다고 라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남자가 느낄 때 순수하고 여려 보인다고 라 생각되는 여자는요 드세 보이지 않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여자 잘 웃어줄 것 같은 여자 너무 꾸미지 않고요 낭만이 통할 것 같은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내가 오늘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그 명품 가방을 든게 남자에게는 장벽이 될수 있다고요 왠지 세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거든요 도도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운동화를 신었고요 하이힐을 신었어요 하이힐을 신었을 때 분명히 더 매력적이고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었다면 요 남자의 진입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하이힐을 신었을 땐 남자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힐을 신지 말고 운동화를 신으라는 이야기인가요가 아니고요 하이힐을 신었어도 요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었느냐 청바지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화를 신었어도 요 풋풋하게 매력적인 느낌의 운동화냐 꾸미지 않고 너저분한 느낌의 운동화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할때내 마음속에도 분명 용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남자에게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기가 좀 수월할까요 여러분도 그 남자에게 다가설 때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남자에게 거절당할 게 나한테도 좀 두려운 부분이겠죠 그런데 남자가 요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정장을 입고 서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서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남자를 요 복장만 좀 바꿔볼까요 그 사람이 편안한 청바지에 캐주얼한 니트를 입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내 느낌에는 요이 사람이 좀 풋풋하고 순수한 느낌이 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남자들도 그런 부분에선 똑같다고요 마음에 들어서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많은 수의 남자들 중에 아주 몇몇만 용기를 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나와 내 친구가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누가 봐도 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내가 예쁜 사람이라고 가정해볼까요? 내 친구가 못생긴 건 아닌데 내가 그 친구보다는 키도 좋고요, 몸매도 좋은 것 같고요, 얼굴도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그 남자들이 요 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고 내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 아마 남자들의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. 나라는 사람은 요 언감생신 다가서기가 좀 두려운가 봐요.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에 비해서는 상당히 순해보이고 여려보이는 내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수월하겠죠 물론 그 남자는요 지금 연애를 하고 싶기는 한데 용기가 많이 없는 상태일 거니까요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일들을 당하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요 간간히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늘려보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스타일에 대해서 남자들이 느끼는 기분이 어떠한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만 고수하지 마시고요. 나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각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